물 나오는 거죠? <목소리> 이 정도 이정도불물 나오는 거 보죠? 죠 주로 할 봄아 물 나오는 거야물물터지라거물 터지라고 물 터지라고 물요 기가 막히죠? 지라고물어지라고물터지라지라고물 터지라고 벌써? 벌써 물 터지라고 물 터지라고 물 터지라고 물고 냄새 하나도 없잖아. 라고물 냄새 전혀 안 나잖아. 고물터지 냄새 아예 없잖아. 냄새가. 바닥에 물 나오는 거 봐요. 아, 물 나오는 거 봐요. 이야 기가 막히다. 내일 아주 그냥. 내일은 딱이다. 정원하게 봐봐. 물이 그냥. 물이 그냥 흐른다 그냥. 물 나오는 거 봐요. 저쪽으로. 운전해서 봐 언덕 아, 아까 못 올라갔다 는데형 치고 올라가 봐. 그냥 쭉 아니, 올라가지. 쭉 올라오는데 아무래도 발발대지 이거 차가 쉬우니 형. 신경. 아 이리 올라가. 이거 언덕 치고 버려니까. 또 그렇습니다. 이거 빼고 형 갔다 와요.